네 반갑습니다 무탐입니다 아, 파이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좀 어, 그냥 좀 재밌는 기사 어, 이 사람의 의견 어, 정도로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코인 챕터 라고 하는 곳인데 2주 전에 그 파이 나이트워크가 이제 그 파이데이를 또 다시 한번 또 기념일을 맞았잖아요 근데 어, 사실상 제가 느끼기에는 별큰 변화는 없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해당 기사에서는 그 파이데이 와 관련해서 다가오는 목표와 목표가 발표가 되긴 했지만 파이코인의 어, 가치 상승에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이제 제목으로 이렇게 사일전에 올라온 글인데요. 어, 물론 이 파이코인의 가치는 어, I/OU 성격의 코인으로 그 파이 네트워크 코어팀과 어, 전혀 합의 되지 않은 가짜 코인이긴 합니다. 근데 하든 여 어, 이것과 관련해서 가치 좀 어, 이제 컨셉을 잡아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자, 이 내용을 좀 보면 어, 파이널 토큰 오픈 메인넷 출시 날짜를 계속해서 앞당기고 있습니다. 자, 2번. 파이 코인 가격은 거래자들이 이익을 예약함에 따라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자, 두 가지 내용인데. 어, 뭐 많은 분들이 뭐 예상을 뭐뭐 뭐 했지만 뭐 물론 그이 3월 14일 날에 그렇게 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예상을 하긴 했어요. 근데, 많은 기대 심리라고 하는 거는 있었죠. 파이데이 때 뭔가 깜짝 발표를 좀 뭔가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심리는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우리가 뭐 대부분 예상했던 것과 같이 뭐 그렇게 오픈 메인넷이 발표가 되지는 않았고요. 영상이 올라오긴 했는데, 자, 영상의 주요 내용은 이제 그 현재까지도 아직도 폐쇄형 메인 네트워크고, 어, 오픈메인넷으로 가는 유일한 장애물은 이제 케와시 시스템 그리고 마, 마이그레이션 이 작업을 먼저 우선시해야 된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영상이 이제 올라오긴 했죠. 매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 이제 그런 기대심리가 반영되어 있지만 파이코인의 가치 상승에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 파이코인의 현재 가치는 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맨 처음에 호흡이 글로벌 거래처에서 최대 가격이 307 달러까지 갔던 게30몇 어, 만원까지 갔던 게 지금 44,000원 정도로 한 거의 10분의 1 정도로 줄었죠 자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 값을 한달 기준으로 좀 보면요 자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한달 기준으로 3월 그 이제 3월 10일경에 5만 5천원 정도까지 이렇게 하여튼 계속해서 계속 떨어지다가 어, 메인넷 어, 파이데이를 이제 앞두고 가격이 뚝 떨어집니다 4만원대로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다시 3월 14일쯤이 돼가지고 기대심리가 반영이 되니까 이제 다시 또확 올라요 만원 가까이 확 오르다가 5만원대까지 가다가 자, 이제 별 내용이 없으니까 다시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요인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어그 파이코인의 가치가 이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와는 전혀 반대로 올라갔다 라고 하는 어, 데이터 값이에요 어, 같은 기준으로 보면 어, 3월 12일 기준에서 보면 오히려 가격이 이제 올라갑니다 파이는 내려갔지만 올라갔어요 그리고 어, 그 3월 13일 정도쯤 되면은 다시 더 올라갑니다 어, 더 올라가서 계속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렇게 탄 거죠 이렇게 탄것 반면에 어, 파이네트워크 코인은 파이네트워크는 이 가짜 파이코인은 계속해서 가격이 오히려 내려갔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 대장코인이 상승하면 파이코인도 가치 영향을 먹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반비례 그래프죠 어, 코인 데이터 팔로우에서도 가치는 현재 이렇게 40달러 정도로 표기가 되고 있구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파이코인의 가치를 예측 분석을 할때 얘네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성장률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죠 그래서 어, 전년도 대비 이제 성장률에 대한 비트코인에 대한 성장률로 봤을 때의 예측 가격을 이렇게 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건데 아 어, 그와 반대로 갔다 어, 물론 그 가짜 파이코인에 대한 어, 데이터 값이지만 어, 뭐 어찌됐건 뭐 일단 뭐 하나의 이론으로도 좀볼수는 있겠죠 파이투데이나 또는 이번 연말쯤에는 좀 좋은 소식이 좀 들어올까요 현재 무료 채굴을 하고 있는 코인들 중에서는 이제 현재까지 믿을 수 있는 건 이제 파이 밖에는 현재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또좀더 관망하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